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광수TV의 성광수입니다. 제가 한달 전인가 이제 양재동 돌면서 이제 상권 분석하고 양재동 가게를 알아본다고 이제 영상을 찍었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확인도 하고 와서 가게들도 보고 하다가 지난주에 이 가게를 계약을 했어요. 이 가게를 계약한 이유는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 시설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가게를 선택했고 걸리고 먹고 시설비 많이 안 들어가고 월세도 그렇게 그닥 뭐 세진 않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가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계약을 하게 됐고 지금 인테리어 견적 받고 이러고 있는 찰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실제로 가게를 오픈해서 어떻게 오픈 가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 상권 이런 부분들 설명해드리고 제 유튜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왜이 자리를 선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양재동 상권이 핫한데도 권리금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권리금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상권이 메인 상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상권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 세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인테리어가 여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1억 5천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주인분, 원래 지금 하시던 분, 집안 사정 때문에 이 가게를 두 달만 하다가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비워놨다고 해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이나 제가 돈을 안 들이면서도 오픈할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제가 왜이 자리에 들어왔는지 왜이 자리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인 입지와 상권을 직접 밖으로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가게 늘보리라고 예전에 체인점을 하던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가게 바로 앞쪽. 앞쪽을 이렇게 보시죠. 돌아보시면 따라오세요. 자 앞쪽을 보세요. 다 오피스텔입니다. 디오비 서초 디에브의 오피스텔들. 자, 여기는, 여기는 이제 회사겠네요. 오피스 상권이네, 상권.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아파트들이 쫙다 생기고 있습니다. 다 아파트들. 그리고 조금만 따라오세요. 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한전 아트센터. 제 뒤쪽이 한전 아트센터입니다. 한전 아트 센터에서 점심 때가 되면은 요곧널목으로쭉다 나와서 우측으로 오거나 아니면 직진을 해서 다 점심을 먹고 가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쪽으로 자 원래 제 가게죠. 이쪽으로 쭉 나가면은 바로 나가면은 서초구청 그리고 외교센터, 외교교육원, 관공소들이다 몰려 있어요. 여기서 또 끝입니다. 얼마 안 돼요. 관공소에서 나오는 부분에 바로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다 점심 때, 아니면 저녁 때, 다 이쪽으로 옵니다. 아니면은 양재역 방향으로 가도, 돼요. 아니면은 우측 사당 방향으로는 안 가요. 왜냐,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양재역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쪽, 이쪽으로 와서 안쪽 골목으로 들어갈 죠 그러니까 길목이라 보시면 돼요. 네,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바로 앞쪽, 좌측편이 예촌이라고, 이제, 보리굴비집인데이 집도 굉장히 유명해요. 저희 집 가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보시는, 여기. 이, 여기가, 아, 점심때 바글바글, 저녁때 바글바글. 손님이 꽤 많은 집입니다. 예촌. 바로 옆집이 저희, 제가 얻은 자리. 자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쪽이 외교 센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국립외교원의 관공서들이 있죠. 관공서들이 건너오려면 은 여기서 건너와요. 여기 이 신호등으로 건너와요. 그렇기 때문에 건너와서 우리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양재방향으로 가거나 그리고 바로 옆쪽이 바로 지금 제 뒤쪽 보이는 쪽도 서초구청입니다.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서초구청 직원들도 거의 요 신호등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양재역 방향으로 가거나 두 갈래줄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살짝, 살짝 보시면은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생겼어요. 길목이라는 거죠. 여기가 사람들 다니는 어떻게 보면 길목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타벅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이는 쪽 좌측으로 가면은 양재역 방향이기 때문에 양재역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바깥쪽이 초여름 날씨라고 하네요. 27도에서 28도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더워요. 지금.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왜 제가 이 자리를 선택했는지 자 바로 옆에 관공서들이 있는데 관공서들이 들어오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호등이 저희 쪽집 방향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관공서에서는관공서 외교, 외교센터도 똑같습니다 저기가 웨딩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아트센터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더 고급스럽게 아마 제가 몇달 있으면 은 다 그게 공사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손님층들이 또더 올라가요 아무래도 홍보나 마케팅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런 영향들을 제가 인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지금 이 자리를 본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 아까 제가 왔을 때 양옆에 아파트 공사들도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역에서 이쪽까지 쭉 오는데 다 대형 아파트입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지를 제가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입지,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오픈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유튜브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남기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충분히 가게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하고 공사할게 별로 없어요 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거고 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다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님들 10분을 제가 초대를 해서 시식하면서 저희 가게도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선택한 가게의 입지와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더 좋은, 더 유익한 노하우들,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땀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